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세비캠 1월에 중장기 추천드렸고 중장기 추천이라 함은 최소 50% 수익 노리고 매매하는 거죠. 작년 9월 이때 반토막 이상이 나면 중장기 관심 가지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17일에 50% 올랐을 때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 아직 미공개로 차트만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왜 미공개냐 이미 50% 올랐지만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오르면 공개하려고 했던거고 더 올랐기 때문에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85% 최대 수익 나왔고요 늘상 추천하던 타점인 약별 돌파 초입자리 발목, 무릎자리에서 추천하고 목표가는 최소 13만원 드렸습니다. 13만원 초과 도달했고요 9월 5일 세비캠은 이제 반토막 이상이 나면 중장기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목표가 최소 13만원 주면서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 그리고 루닛을 세비캠에 대입해서 크게 먹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성일하이텍도 똑같이 움직인다. 자 루닛 무료 추천주고 작년 10월 역별 돌파 초입 발목, 무릎 자리에서 계속 반복, 반복 추천, 반복 추천 드렸고, 최대 140% 수익이 나왔고요. 요 구간이 최근 세비켄과 성일 하이텍의 자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루닛을 대입하면 크게 먹을 수밖에 없었다. 성일 하이텍, 역별 돌파 초입, 발목, 무릎 자리에서 크게 올라갔고요. 다음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 에코프로 17년부터 20년에도 추천했고 20년 주황원이 역별 돌파 초입자리고 이후에 6만원대가 이제 하한가 나왔을 때 악재는 귀에다 추천드리고 400%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 전고 돌파 나올 때 기준으로는 120% 정도 다음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 코스모하 얘는 역배열 끊고 발목, 무릎 자리가 주황원이었고 이때 무료 추천도 같이 드렸고요. 길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또한번 역배열 끊고 올라올 때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 눌림체 추천 드렸고 3파가 나올 차례다. 이렇게 1파, 2파, 3파, 3파가 나오는 중으로 크게 수익이 나오면서 230%까지 올라갔고요. 파동은 상승 3파, 하락 3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상승 3파가 이제 끝나게 되면 또 이후에 큰 조정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제 파동이 끝날 때마다 뒤에 크게 크게 조정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3파가 끝날 때또 이런 큰 조정을 경계해야 되는 자례입니다 다음 미래 컴퍼니 월봉 역돌초에서 추천드렸고 2일 만에 50% 연속 상황가 나오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고점까지 올라온 상태니까 막고 떨어지는 거 주의하시고요. 모든 타점이 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아. 이렇게 발목, 무릎 자리. 발에서 잡으면 평단은 낮고 좀 오래 기다려야 되고요. 이렇게 발목이나 무릎 자리에서 잡으면 평단은 조금 높지만 훨씬 더 빠르게 수익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추세전환 시작점 꿈비 역별돌파 초입자리에서 역시 추천드렸고 하루만에 16% 이유는 추세이탈 없이 이렇게 추세가 꺾이는 흐름이 보이지 않죠? 옆으로 갔죠? 그 다음에 전고돌파하면서 상한가 저출생 파동이 크고 상승도 크고 하락도 큰 종목이다 저출생 추천할 때 같이 알려드린 종목이고 21일에 아가방 컴퍼니 추천하면서 꿈비도 같이 또 제로투세븐도 같이 알려드렸습니다. 뉴로메카에도 역배열 끊고 역배열 끊고 크게 올라갔죠. 이런 역배열 돌파 타점 복습하는 거 중요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역배열 끊고 올라올 때 추천드렸고 이틀만에 24% 다음 메디앙스 최근에 저출생 대장주죠. 거래 재개되고 두번다 정석 반짝하고 하락이 나왔고요. 요게 상패 위기가 있었다. 재무가 안 좋기 때문에 상패 위기가 있었던 거고 쭉 크게 빠지고 최근 박스 박스 돌파 자리에서 저출생으로 부각이 되면서 재무가 쓰레기. 이제 주가가 낮고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큰 이슈가 붙을 때 고재 구간에서 크게 오를 수 있다 말씀드렸고 다만 이제 상패 위기가 있었던 재무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초우분들은 가든 말든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고수분들만 초 집중해 가지고 이제 급락이 나오더라도 빠르게 빠져 나올 수 있는 분들이 비중 조절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었던 구간입니다. 박스 돌파하면서 121선 동시 돌파하면서 강세가 나온 차례니까 타점 복습하시고요 이때랑 반대로 움직인 거라 보시면 돼요 이때는 박스 돌파 실패하고 죽어버렸죠 근데 이번에는 박스 돌파 성공하고 올라왔다 여기 한번 급락이 나왔던 구간은 무시를 설명상 무시를 한 거고요 이런 메디앙스 같은 종목을 제가 자꾸 겁을 주는 이유가 과거의 사례들을 보시면 관리 종목이었던 재무가 안 좋은 스포츠 서울 바닥에서 이현상 나옵니다. 저평가 구간이 된거죠. 여기서 급하게 빡 110% 올리고 바로 그 후에 정지가 되고 상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불꽃을 한번 보여준단 말이에요. 재무가 안 좋은 애들은. 다음 관리 종목 동전주였던 현진 소재 4번이나 상한가 치고 마지막 불꽃 보여주면서 이후에 정지 상태됐습니다. 그러니까 메디앙스도 얼마든지 이런 걸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번 저출생 대장주라고 해서 무리하게 비중을 크게 들어가는 건 제가 당연히 권장드릴 수는 없겠죠. 이렇게 주식은 항상 세력들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세력들이 다 의도해서 바닥에서 개미들 꼬시고 마지막 불꽃 주고 이제 개미는 물리고 지네는 빠져나가는 그리고 주식이 비이상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죠 뭐 전혀 연관이 없는 걸로 테마로 엮여가지고 100%씩 올라가기도 하고 누가 봐도 상승해야 될 자리인데 공매도 때문에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 나오기도 하고 누가 봐도 하락해야 될 내용인데 갑자기 상한가가 나오기도 하고 지멋대로야 이렇게 세력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와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아무리 내가 잘해도 남이 와서 꼬라받고 이런 돌발 악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중 조절을 잘하고 조금이라도 위험한 거는 좀 피할 수도 있어야 한다 가든 말든 메디앙스도 이런 이유로 가든 말든 조금 초보 분들은 조심하자 경고를 드렸던 겁니다. 다음 027 얘도 저출생 관련 주고 최근에 월봉 역배열 돌파 나온 자리에서 노랑자리에서 크게 크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노랑역배열 돌파 초입 나오고 조금 올라간 상태죠. 이제 다시 바닥권에서 무릎자리에서 저출생 이슈를 받고 있기 때문에 흔들면서 크게 갈거라고 말씀드렸고 최대 30% 상승 나왔습니다 자일봉상으로는 이때 저출생 추천 24일의 시간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정석 반짝 하락이 나왔죠 이때 이게 끝이 아니라 흔들면서 더 간다 그리고 월봉이 앞에 봤듯 역돌초다 요게 가장 중요하다 바닷권이다 결국 또 이렇게 시간 내로 만원쯤까지 상승했다가 보합 마감했고요. 이건 앞으로도 크게 흔들면서 더갈 확률이 크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같이 추천했던 아가방 컴퍼니도 어, 유사하게 수익권이 나왔고요. 차트 비슷하니까 이거는 생략할게요. 2월 28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반짝 나왔나 확인해보겠습니다. c 1에 시간에 9.8% 상승이었고 고가 17% 종가 13% 어,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상승 마감한 편이고 오늘의 시가와 저가 기준 잡고 단기 지지 대응하시면 되죠 상승했던 이유는 챗봇 관련 출시 준비 소식으로 다음 KTIS에도 챗봇 관련 주고 시간에 6%, 고가 13%, 종가 3%, 정석 반짝 나왔고 반짝이긴 하지만 계속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라운피플 얘도 챗봇 관련 주고 시간에 4%, 고가 5%, 종가 1% 얘도 반짝이긴 한데 여전히 추세는 유지되고 있고 다음 FN리퍼블릭, 시간에 3.5% 최대주주 변경으로 금요일에 상한가 나왔고 이 이슈가 지속이 되면서 박스를 보여주고 있네요. 상승 마감한 예외 낮은 확률의 종목 다음 일야 시간의 3%였고 조금 반응 보여주다가 오늘 신저가 한번 찍었네요. 동전 주니까 관심 거라고 했고 다음 이노우스 반짝 루닛 어, 추천주죠 반짝이고 우일선을 고점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조금 깊은 조정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추세박스 제가 알려드렸었죠 추세박스 상단쯤에서 요 하단까지 또 밀리는 거 경계를 하셔야 되는 파동이 커지는 자리 삼목 에스폼 솔고 바이오 라이프 시멘틱스 성우전자 중앙DNM JMT 이수화학 이수화학이 그래도 윗골이긴 하지만 상승마감을 해줬고 역배열 저항맞고 떨어졌네요. 여기, 여기를 기준으로 저항이 있었고 딱그 자리에서 맞고 떨어진 여전히 추세 유지가 되고 있긴 하고 다만 단기 고점이 적일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다음 GN1 에너지 얘도 시회로 2% 정도 상승한 종목이었는데 박스 돌파하면서 121선 지키고 박스 돌파로 낮은 확률로 크게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다음 3월 2일 시간의 특징주 원격 진료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저출생관련주가 좀 오르다가 원격진료로 섹터가 변경이 되었네요. 제로투세이 c 에로 4% 아가방컴퍼니가 c 에로 5% 정도 오르다가 보합 마감했고 원격진료주가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원격진료주는 제가 12월부터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고요. 2월 23일에 시간의 상승으로 정석 상승 하락 반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는, 박스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대로 정석 반짝이 나왔고, 당분간은 박스의 무게를 두자 리딩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인성정보부터 볼게요. 인성정보 월봉이 역별 돌파 초입 자리고, 과거로 치면은, 여기 끊고, 이 끊고 요런 자리랑 같은 타점이죠 지금 초입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줄 수 있는 무릎자리고 12월부터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고 이때 또 눌림추천 드렸죠 눌림추천 드리고 이날 시간의 상승 나오면서 다음날 정석반짝하락 나올 것이다 바로 쭉 올라가는 것보다는 박스로 무게를 두자. 이렇게 박스 무게를 드린 거고. 안에서 이제 계속 반복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인성 정보가 시간의 상한가로 2600원까지 올라왔고요. 캔들 몸통 기준으로, 이전의 윗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그리고 또 윗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이전과 동일하게 오늘도 시간의 상승이기 때문에 이런 반짝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후에 전고점도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추세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2800원은 여기 기준으로 전고점자리기도 하고요. 캐리소프트 상한가 저출생 관련 주고 4일에 중국 양해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지금 저출생으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계속 정책이랑 일정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8월까지 정책 발굴 등의 성과를 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역시 일정이 반복해서 잡힐거기 때문에 저출생 관련주는 자 이번이 상승 파동이 끝이 아니라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앞에 꿈비 메디앙스, 제로투세븐 아가방컴퍼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앞에 고정 댓글 보시고 앞으로 가서 설명 추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캐리소프트는 월봉상 약배할 끊고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일봉상으로는 고점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단기 고점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이때 재료 소멸 나왔죠. 이게 오른 이유가 캐리와 슈퍼콜라라는 애니메이션 덕분인데 요때 요쯤에 한국에서 개봉을 했고 영화를 애니메이션을 개봉을 했고 요 구간에서 베트남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베트남 개봉하고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온 거고 이유는 이렇게 오일산 회복 약배에 끊고 다시 기존의 박스 상단까지 올라온 상태 여기서 상한가 1 1 3 0원까지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올랐고 이제 정고점 1 9 0 0원 저항 보시면 되고요. 여기를 또 안착을 해줘야 박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고 실패하게 된다면 일단 이렇게 작게 박스 업그레이드 가능하고 여기를 이탈하면 다시 또 기존의 박스에 갇히는 거죠. 파동이 커지고 있는 자리 지였던 자리 이탈하니까 금락이 나왔고 다시 올라오려고 하니까 저항대로 바뀌었죠 어, 동일하게 여기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지 받고 올라갔고 다시 또 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탈하니까 죽었죠 죽었죠 근데 다시 올라오려니까 또 저항이 되네 이렇게 미래에 계속 영향을 준다 이때는 뚫고 큰 박스 만들어 주면서 올라가졌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박스였고 박스하단 자리 지지였는데 저항 또 올라오는데 저항 걸렸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다음 비대면 관련주 원격진료 관련주들 인성정부는 아까 봤고 소프트센 7.4% 열봉 역배열 끊고 쭉 추세가 나오고 있고요. 일봉은 장기입형 위에서 큰 박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큰 박스 보여주다가 오늘 빼꼼 돌파한 자리에서 시간의 상승으로 2호, 2호까지 올라왔고요. 2호, 3호. 오늘의 윗꼬리 고가가 당연히 1차 저항대가 되겠죠. 이거 오늘 시초에 단타주고 한 7% 8% 정도 수익 나온 종목인데 종가에 빼꼼하고 더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지는 오늘의 종가 2350 그리고 오늘의 시가 2185 이렇게 주요하게 두개 보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부딪혔던 맥점은 2750이네요. 여기 저항 뚫고 급등 다시 지지로 바뀌는데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왔고 이후에 또 저항으로 바뀌는 기존 맥점이 됩니다 다음은 3000원 초반 정도 기존 저항 뚫고 이제 지지로 바뀐 자리에서 이탈하고 죽었죠 요게 또 그대로 저항대로 바뀌는 자리고요 다음 비트컴퓨터 5% 원격진료 관련주 크게는 역배열 아직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고 올라오면 8000원 정도까지 할수 있는 추세를 타면서 추세하단 지키면서 올라오는 자리고 1봉은 음, 박스가 반복되고 있죠. 여기서 작은 박스 박스 업그레이드 크게 나와줬고 어, 요게 요날에 분석을 드렸던거죠 시간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어, 요 박스 대응하시면 됩니다 바로 8,000원 뚫고 돌파할 거라는 기대는 낮추고 박스 행보로 당분간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동일합니다. 다음 유비케어 4.5% 역시 원격 진료 관련 주고 역배열 돌파 초입 일봉은 121선 돌파하면서 급등했다가 현재는 역배열로 갇혀있는 상태 1차로 여기 2차로 481선 6700원 정도 안착하는게 중요하고 시간의 상승으로 674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요구간까지 올라왔고 이제 또 맞고 떨어지느냐 안착을 해주느냐 변곡점에 온거죠. 수평 저항대는 요렇게 최근 241선 지지받고 올라왔고 여기도 이제 가장 중요한 지지 다음 KBI 동국 실업 자동차 부품 관련 주인데 시간으로 3.7% 상승 뉴스는 없고요 최근에 241선에서 정직하게 저항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기 660원 정도 돌파한 차기 중요한 자리고 동전 주기 때문에 관심을 끄는 걸 권장드립니다 다음 로보티즈 3% 로봇 도보통행을 허용했다 택배 배달이 된다 최근 추천 주죠 작년부터 역별 끊고 추세 하단에서 반복 추천을 드렸고 역대 신고가까지 올라왔고요 이전에 저항 캔들 몸통 기준으로 35,000원 정도 주요 지지 이전 맥점 있고 오늘의 저가 1차 지지 3차 지지는 장대양봉의 시가 이렇게 주요하게 단기 지지 보시면 되고요 오늘의 저가가 오일선이랑좀 일치하는 자리입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39,250원까지 올라왔고요 저항대는 당연히 최근에 역대 신고가 가격인 4만 8백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기 고점 박스로 보시면 되고. 최근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무리하게 초보자 분들이 추격할 자리는 아니죠. 하락 폭이 최근에 요만큼 나왔고, 또 위에서 한 요만큼 빠져준다면 3만 3천원 정도까지 또 내려오는 거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자, 월봉을 보면 무서워요 너무너무 무서운 자리입니다 자 고점대비 마이너스 60%가 나왔고요 지금 요 고점대비 또 마이너스 30% 정도만 나와줘도 여러분들 정신 못 차립니다 지금이 요런 자리일 수도 있으니까 경계를 하셔야 되는 자리고 다만 제가 알려드렸던 요 단기 지지 3개 있죠 어, 요거를 지켜준다면 계속 추세는 유지가 될겁니다 제일 중요한건 마지막 지지 33,000원 정도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역돌초로 추천드렸고 2일만에 24% 급등 시간 에로 3% 로보티즈랑 같은 이유로 상승이 나왔고요 저 월봉을 보면 역시나 너무너무 무서운 자리입니다 한껏 쪼라 했어야 되겠죠 장대양봉의 시가, 저가 이렇게 주요하게 기준 잡으면 되는데 종가까지 이 하락폭이 여기까지만 쳐도 크고 그때 추천할 때도 손절을 짧게 잡으라고 했어요 자, 역별 돌파 초입 확인이 됐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 손절은 짧게 딱 여기 잡았어야 되는 거야 69,200원 이탈하면 크게 하락하는 자리니까 짧게 손절하고 먹으면 크게 먹어라. 이렇게 바로 크게 먹는 운 좋은 매매가 나왔죠. 단기평 놓고 자 5일선 위에서 3% 반등이 나와줬고 지금은 최근의 저가 5일선 일치하는 자리입니다. 87,500원 정도 1차 지지 보시고 다음은 27일의 시가 81,000원 정도 2차 중요 지지를 보시면 되고 다음 3차, 21선, 4차 기존의 저가 중간값으로 여기 넣어주셔도 되고 자, 손절을 잘 하지 못하는 초호분들이 건들 자리는 아니다 건들더라도 여기서 제가 추천한 자리에서 진입을 했어야 되겠고요 지금 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5일선 아직은 5일선 위니까 추세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5일선 이탈하면 대응하시고 어 이탈 전까지는 홀딩이 가능하다. 다음 KPM테크 63억 공급계약체결로 2.3% 상승 나왔고요 동전주기 때문에 역시 관심을 꺼야 되겠죠. 최근의 상한가 이유는 비보존 제약 커플링 비보존 제약이 임상 3상 호제로급등이 나왔고 같이 올라왔다가 그대로 쭉 밀리는 정석 흐름 자 비보존도 현재 비보존 제약도 밀리고 있는 흐름이고 얘도 또 밀리면 동전주로 다시 내려가죠 481선 위에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고 481선 그리고 최근에 저가 이두 개를 반드시 지켜야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이탈하면 또 천원 깨지고 900원 밑에 장기 입장까지 빠질 거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관리 종목, 환기 종목,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 동전주들 3월에 감사보고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을 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다음 TPC 글로벌 로봇 관련주 월봉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박스 돌파하고 좀 올라오고 있는 자리고요. 일봉은 481선 지키고 아직은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1년선 지키고 최근은 2년선 지키고 자 캔들 몸통 기준으로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3540원까지 올라오면서 다시 박스 상단의 위치 자 종가상 3600원 안착해주는게 중요하고요 안착 실패하면 다시 요 박스 하단까지 내려오는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안착하면 최근의 윗고리 여기까지 또 돌파 시도해줄거고 다음 이수화 전고체 배터리에 힘을 싣는 이재용 이건 어제도 시간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뭐 딱히 설명 안할게요 끄어놓은거 보시고 1봉도 딱 여기 분석한대로 저항대에 걸린 자리고 시간의 상승으로 또요 가격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 돌파 한착해야 다음 정고점 다음 정고점까지 시도를 해줄거고 실패하면 조금 더 뚫고 올라가더라도 만약 실패하면 다시 이렇게 크게 밀렸다가 한번 올라오는거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요렇게, 요렇게, 큰 W. 다음, IHQ, 동전주, 2.3%, 뉴스 없고, 뭐, 신적가 찍고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동전주 상태 차트니까 관심 끄시고요. 혹시 물려있는 분 있으면, 본전 생각, 과감히 버리고, 튀어 줄 때, 어, 윗꼬리 정리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다음 암호 그린텍 시간의 2.3% 테슬라와 함께 성장한다 고효율 핵심 부품 적용을 하는 전기차 관련주 월봉은 크게 박스고요 17,000원 정도에서 주요하게 저항이 많이 걸렸고 최근은 요렇게 박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 자 1봉 전고점 16,000원 17,500원 18,400원 주요하게 보시면 되고 시간으로 16,300원까지 올라왔네요. 여기 안착 실패하면 이렇게 큰 박스 나올거고요 혹은 이렇게 크게 작게 다음 코스모 화학 2.2%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새 공제 기대감 기존 추천주였고 상승 3파가 크게 나오면서 230%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서 재추천드렸고요 기존 추천 자리는 여기 이때 추천한 이유는 당연히 역별 돌파하고 올라오던 자리였기 때문에 무릎자리에서 추천을 드렸던 거고 하루 만에 상한가 나오고, 이후에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꺾이는 흐름이 전혀 없죠. 쭉쭉쭉 계속 잘 올라가주고 있고, 이제, 단기 최고점에서 윗꼬리가 떴기 때문에 조금 경계는 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시가, 42,300원이 가장 중요한 단기 지지 자리가 되고, 위로는 45,000원. 그 다음에는 단기 입형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5일선이 너무 밑에 있죠. 주가는 여기인데 5일선이랑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5일선이 1차 지지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5,000원 1차 4 2,300원 2차 5일선은 3차 지지 정도로 보실 수가 있고 11선은 4차 여기 수평 기존 박스 수평 지지가 다음 지지로 되는거죠. 또 밑에 깔려있는거 보시고 이렇게 주가와 단기 이평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면 뒷방 지지로 밀려난다 그러니까 캔들 보고 좀 위에 지지를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HLB를 제가 여기서 추천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1파고 다음 2파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또 2파가 끝났고 다음 3파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추천을 드린거고 이걸 그대로 코스모 화학에 조경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3파가 끝나면 다음 또 하락파동이 이렇게 크게 나오겠죠 뒤에 하락파동이 이렇게 크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3파 꼭대기에서는 무리하게 추격하는 거 매우 위험합니다 뒤에 이렇게 역배열로 계속 약세가 나오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코스모 화학에 대입을 해가지고 코스모 화학도 3파가 끝나게 되면 뒤에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4파 뒤에 크게 하락이 나왔고요 2파 뒤에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3파 뒤에도 또 크게 하락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추가 추세를 더이어가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자리가 이런 자리일 수 있다 이런 자리일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뒤에 큰 조정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다음 뷰노 2%. 3월 1일부터 5일까지 유럽 최대 영상 의학회 일정이 있죠. 월봉 역별 끊고 이 내용으로 쭉 크게 올라갔고, 루닛이랑 같은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루닛보다 더 크게 단기 파동을 보여줬고요. 4 8 0일선 13,800원. 그전에 14,400원, 5일선 1차 지지 보시면 되겠고 밑에 11선, 15일선까지 이렇게 1차, 2차, 3차 지지 그도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하지 마시고 정 추격하고 싶으면 5일선 1차 대응 반드시 잡고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코프로 1억 수익 인증 나왔죠. 중장기 추천 드렸고 사치님 축하드립니다. 사치님은 프리미엄 중장기 반에 계시고 뭐 유료 안 하더라도 무료방에서 충분히 수익 내시고 공부할 수 있으니까 유료의 거부감 있으면 무료방에서 즐기시면 됩니다. 루닛도 10월부터 계속 반복 추천드렸던 무료 추천주였고요. 서플러스 글로벌도 하루 만에 27% 나왔던 무료 추천주, 저출생 관련주들도 최근 계속 무료 추천드렸었고요. 추천주에 거부감이 있다면 뉴스 속보로만 활용하셔도 됩니다.